밥만 먹고 바로 솔랭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은 컵에 따라마시면 안돼 메이플 자다 메이플 자와 얘네 픽 너무 세다샤워하오네아 가봅시다 샤오하오 난 쌀보라하오 넌 샤오하오라하오 트린 최천점 아씨 샤빵 잡았네요 잘한다 나이스 아.. 잠깐만 카페인 너무 섭취했나? 심장이 아프네? 여기 대고. 고무빙 좋았다 인정 여기. 아, 근데 이거 피 계속 차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민니언 경험치 먹었어야 되는데 나이스, 잘 껐는데? 다이브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보자. 끝, 다 끝. 깔끔하게 가자! 천점 타헤트린다. 뒤로 돌리지 않네? 안 돌리네, 그냥. 이억만 하라고, 거기서. 민니 손댈 생각 하지도 말라고. 라인을 저렇게 형성되게끔 하면 안 됐지, 애초에. 즐겨 당하면서. 풀피 유지하던가. 근데 얘는, 템이 나오고부터가 진짜야. 티아밋이 나오고 나서부터가 진짜예요 근데 왜정복자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. 어. <목소리> 아니, 거기서 돌, 돌 본다고? 그 친구야? 그아 그냥 빨리 와봐. <목소리도> 좀안해안 안 되나? 나이스 원딜 안 나이스. 아못맞못 안안 맞췄어 미안하다. 마저 잡는 건데. 그래도 있는 챔 피골 아잭스꼬피 등등등. 카밀도 빡세요. 카밀도 근데, 카밀이 못하면 못할수록 쉬워. 아, 아쉬운데. 어? 어? 어? 어? 리잖아 안녕, 이게 옆에 영화가 있는 거요 여기서 와 용뺏기는 건 살짝 아쉬운데, 내 정신 못 차리네. 본능, 본능적인 위치. 야, 그 대학교 먹고 죽으면 팀원들이 많이 힘들어할 텐데. 아, 잘리면 안 됐는데, 바보. 소리소리나안 죽어, 다어 한보도와아 예술 이다. 바드 바드 는 진짜 예술 이다. 안녕 안녕, 잠깐만. 맞긴 해. 와. 아 예술. 어렵게. 나가요. 좋아요. 아. 첫 다이브가 진짜 너무 좋았다. 그 바드가 너무 잘해.